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밤 이에요 오늘은 어저께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대연 4구역 재개발 대연 브루지오 클라센트 일반 분양 일정과 그리고 입지가 어떻는지 평면도도 또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대연 브루지오 클라센트는 재개발 입니다 어, 대연 4 재건축이 대연 피치를 대연 4 재건축을 하는 자리인데, 어, 거기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어, 그런 문의 전화가 꽤 들어옵니다. 여기는 대연 4구역 재개발이고요. 정식 명칭은 대연 프로지오 클라센트가 되겠습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게 전체 이제 그 조감도인데요. 어, 요 조감도의 가장 특징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1층 높이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1층이 지상에서도 한 4층 정도의 높이에 지상 1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린 상가는 여기 19개 어떤 상가가 걸린이 들어서는데 그 앞쪽이 101동이거든요. 맨 뒤쪽이 107동이 되고요. 여기가 107동이고 걸리는 101동에 가까이 있고 생활이 필요한 걸리는 전철은 107동이 가장 가까운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어, 대연동 1203-100번지에 들어서고요. 어, 최고 높이는 36층까지 동은 8개 동으로 들었습니다. 어, 전체 세대가 1057세대이기 때문에 단일 단지 브랜드로는 굉장히 적당한 그런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옆 측면에서 이제 투시해본 그런 조감도가 이렇게 되고요. 이 어, 산이 천재산입니다. 우룡산공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이 우룡산인지 천재산인지 어마어마하게 렸는데 어, 네이버 지도에 보면 천재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양하는 요 블랙카드에 보면도 우룡산 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 요 위쪽이 이제 목골역 전철이 있는 데고. 어, 요 밑에가 이제 남쪽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자리는 어, 84A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건 전부 조합원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부산 공고가 있고요. 요 길, 대로변 길 건너편에는 어, 이제 대연 8구역이 들어서고 요 천재산 너머, 산 너머에는 대연 3구역이 있고요. 또요 측면에는 우암 어, 2 구역이나 그런 단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먼저 이렇게 어, 이제 조감도를 조금 자세히 한번 뜯어 보면요 어, 아까 101동에 요게 연한 연두색 있죠 이게 전부 다 84A 타입이에요 이거는 1층에 여기 1층 104호랑 여기 1층 101호랑 요두 세대만 일반 분양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 세대를 다 조합원이 가져간 그런 평형입니다. 어, 같은 비슷한 구조에 이제 84B 타입, 요 꽃분홍색 있죠? 84B 타입이 84A랑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구조가 같은데, 이제 요, 어, NS 방향이 요렇게 돼있죠. 요쪽이 남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이라서 요두개 라인이 거의 정남향에 가깝고 요거는 뭐 남남동 한그 정도 방향이죠. 그리고 나머지 84B 타입은 어 동남 남서 뭐 동남 이런 방향으로 앉아 있고요 대체적으로 84가 단지를 류 놓고 보면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74 타입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고 어84 타입은 전체 이제 세대 수는 84B 타입은 89세대 일반 분양으로 빠져나온 물량이 그리고 84A 타입은 두 세대 74타입은 74A타입이 279세대가 들어서고요. 이게 279세대입니다. 전체가 279세대. 그리고 74B타입. 이게 74B타입이죠. 타워형이겠죠 이게 34세대 한계라인이라는 거죠. 이게 74B타입이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A타입이 어, 단지 전체로 놓고 보면 좀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뒤쪽은 전철이 또 가장 가까운 그런 배치이기도 합니다. 동남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어, 한번 더 자세히 또 한번 살펴 볼게요 어요 그림을 보면 어, 여기 대연동 인근에 이제 재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지도인데요 7번이 대연 3 구역입니다 요게 대연 3이고요그 다음에 9번은 대연 8 입니다 대연 8이고요 13번은 간만 1 구역 이에요 그고 10번이 우암 2구역이에요 12번이 우암 1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8번이 요게대응 4구역이에요 지금은 대연 8구역은 이제 조합, 조합 설립 인가 후에 4월 7일자 조합 설립을 하고 올해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하는 그런 진도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아미는 요 최근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뭔가를 새롭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진도에 있고요. 요 대연 3구역은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하는 그런 진도에 있습니다. 목골 그 역이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전철이. 여기가 대연 8이죠. 아 대연 3이죠. 아 대연 4죠. 아유 말이 안 나오네요. 어 여기서 요리로 전철을 타러 가 이게 대연 중학교거든요. 여기가 요리로 가로질러서 전철을 타러 갑니다. 요 8번에서. 어 근데 요 대연 3에서는 요쪽에도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8 4 타입이. 컴평수는 여기 쫄래쫄래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 목골역까지 가는 요 거리랑 대연 4에서 전철 타러 가는 거리랑 어, 대연 프로지오 글라센터 대연 4에서 전철 타러 가는 거리가 대연 3에 여기 먼 자리에서 가는 것보다는 전철은 더 가깝습니다. 입지적으로. 가깝습니다. 어, 근데 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뷰를. 뷰가 나오겠습니까? 이쪽이 북한 쪽이죠. 이 북한 쪽이고에. 예. 뭐 광안대교 비율을 보려고 하면 어, 이게 어느 쪽으로 있냐면 이 위쪽에, 이쪽에 광안대교가 있어요 이 대연팔이죠 쭉 지나서 이쪽에 광안대교가 있거든요 근데 가는 중간에 어, 걸리는 게 삼익 어, 대연피치도 걸리고요 요 가는 중간에 3위 피치도 있고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연프로지오클라센트 대연사구역은요 뷰랑은 상관이 없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대연 8이나 와미가 완공이 되기 전에는 뷰가 보여요. 지금 빈터에 가서 보이면 뷰가 이렇게 멀리 바다들이 보이겠죠. 근데 아파트가 다 35,6층 이상의 이런 아파트들이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대연 4구역 재개발, 대연 푸르지오글라센터는 바다 뷰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입지입니다. 대연 3도 마찬가지예요. 대연삼도 이게 115가 있는요. 요 정도가 쫙 비켜서 멀리 이제 저 부두 쪽에 요 표가 잠깐 나올까. 그 외는 에 표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요거는 이렇게 보면 한 눈에 나오죠. 어, 그다음에 아까 여기가 대연사 구역이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대연중학교고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납니다. 10~2m 짜리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나는데 여기가 아까 목골역이었거든요. 여기 초롱부동산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목골역 역세권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공공보행로가 납니다. 공공보행로 이 공공보행로에 났죠. 여기 공공보행로 가로질러가는 길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단거리로 정말 가깝게는 뭐한 6, 7분 정도 단지 안에 1 0동이 가장 전철에 먼데 거기는 멀어도 뭐 10분 안에 다 전철 타지는 그런 역세권의 자리에 있습니다. 블라센터가 역세권이에요. 어, 그리고 분양 일정을 빠르게 살펴보면요. 어, 24일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죠. 그리고 오늘은 25일입니다. 어, 이제 8월 3일, 한창 휴가 기간이겠죠. 8월 3일날, 어, 여기에 한 바에 전체는 다 이게 실제 견본 주택은 사전 예약을 하고 가셔야 볼수 있습니다. 요 기간 일까지는다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할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셔야지만이 실제 현장을 다녀올 수 있고요. 저는 어제 다녀왔었습니다. 실물을 보는 거하고 사이버를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죠. 소독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해야지만이 볼수 있더라고요. 어, 8월 3일 날 특별 공급 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8월 4일 날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8월 4일입니다. 그리고 대연 4구역에 이렇게 청약하는 거는 당첨이 딱 되시면은 당첨되신 분은 다른 집 양도할 때이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근데 당첨된 걸 내년에 이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가 이제 그 전매가 가능한 그런 날이겠죠 그날에 사시는 분은 이건 내년이잖아요 그러면 요 분양권 사시는 게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의 카운트가 됩니다 사시는 분은 그걸 유념하고 사셔야 되고 당첨되시는 분은 거기서 제외는 됩니다. 근데 당첨되신 분이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를 하려고 하면 그때 사시는 분은 양도세에카운트되는 그냥 주택을 하나 사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4일 날 이제 1순위 청약이 있고요. 2순위 청약까지는 갈 것도 없지 싶습니다. 이게 전매가 6개월 지나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굉장히 셀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대연동에 남. 남구, 대현동에 역세권에 있는 그런 일반 분양이잖아요 많이 몰릴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평균 분양가는 이게 1600만원 정도였어요 1598만원에 그 허그 보상을 받았는데 요거는 5984뭐 전평형 평균 분양가였어요 이게 뭐 1600이 넘는 것도 있고 약간 덜 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분양가가 어 이제 당첨이 되고 나면 발표는 11일 날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 계약일은 요때입니다 28월 24일부터 27일까지. 그때가 계약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공급 대상은 전체 일반 분양 물량이 592세대를 일반 분양을 해요. 세대수가 592세대입니다. 분양 물량이.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이 합이 240세대를 분양을 하고요. 물론 이 중에는 신혼부부 그 특별 공급이 수치는 제일 많죠. 어,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세대는 352세대가 답니다. 352세대. 그리고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가 어이 보시면 이제 28세대가 있거든요. 아이고제 얼굴이 되나 안 보이네요. 이렇게 28세대가 있습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이. 아이고. 어, 요 28세대가 어, 아까 1층이 밑에서 보면 한 4,5층 정도의 높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우성, 우선 배, 최하층 우선최 우선 배정 받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요 청량 일정들입니다. 어, 청량 일정 중에 신혼부부 특공이 아까 8월 3일 날 있었었죠. 8월 3일 날 휴가 기간 중에 어, 특별공급청약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신혼부부특공은 전체 114세대를 신혼부부특공으로 줍니다. 그죠? 84A는 전세대조합원이 거의 다 가져갔고 일반 분양 1층 2세대만 있었고요. 74A가 어, 이렇게 일반 분양하는 물량 중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에도 74A가 배정이 많이 되어가 있네요. 5 9의 타입은 23세대입니다. 84P 타입이 17세대가 신혼부부 특공이 있네요. 어, 세대수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요건 다자녀예요. 다자녀는 전체 55세대가 답니다. 55세대. 어, 그리고 노부모 특공은 16세대. 노브모터공은 84C도 하나, 그 다음에 84B 타입 두 개, 뭐, 세대가 별로 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59B 타입은 이렇게 4배이 구조예요. 59B 타입이. 근데, 맞바람은 안 치죠. 근데, 거실은 양면 창이에요. 아, 양면, 어, 양면 창이에요. 거실은.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59B 타입도. 전체 일반 분양은 39세대가 다네요. 59A 타입은 3배이 구조고요. 어 저는 실제 모델 하우스를 다 가서 어저께 꼼꼼히 보고 왔거든요. 어 그래도 굉장히 알차게 구조가 잘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다음에 요게 이제 74A와 74B 타입인데 요거 역시도 B 타입은 어 이렇게 포베이 구조입니다. 포베이 구조에 어 마찬가지로 요거는 양면창은 아니에요, 그죠? 거 실이 막 바람은 안 칩니다. 주방 창 이쪽으로 이 앉아 있어서, 어그 다음에 74A는 이렇게 어, 막 바람 치는 3립 그런 구조로 나와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84A와 84B 타입이 있는데, 아까 요 84A 타입은 두 세대 빼고는 다 조합원이 가져갔죠. 구조가 이렇게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똑같습니다. 포베이 구조는 그 다음에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주방이. 이렇게 돼 있죠 방이 여기는 하나 둘 방이 하나 둘셋방세 개의 요거는 포배 구조고 요거는 어 여기 있는 요 침실은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수납 공간으로 바꾸어 놨어요 여기를 요 벽을 터고 여기 식탁을 요렇게 놓고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짜놨더라고요 수납 공간으로 어 여기도 뭐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도록 해놔 놓고 구조는 8-4B인데도 맏바람이 다 치죠. 여기 그냥 판상형 구조입니다. 구조 굉장히 좋아요. A도 좋고 B도 좋습니다. 구조가. 잘 빠져 있어요. 어, 8-4B 타입은 현관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뭐 골프 가방이나 뭐 큼직한 뭐 낚싯대나뭐 심지어 배낭이나 이런 것까지 수납이 다 되도록 어, 어, 현관의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았고요 8 4 A는 조합원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요거는 모델하우스에 없어요 근데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어, 요거는 비슷하죠 오히려 현관 수납장은 요게 더 크고 A가 좀 좁죠 근데 여기는 A는 팬트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고 방은 하나 둘세 개입니다 여기는 팬트리 대신에 침실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유상으로 팬트리를 만들면 됩니다 구조는 바꾸면 되거든요 어, 둘다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어, 요렇게 돼 있는 게 84B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84C 타입은 이제 어, 요거는 탑 마바람이 안 치는 그냥 타워형에 준하는 그런 타입이죠. 근데 포베이 구조의 타입입니다. 어, 밝은 쪽에 이렇게 방이 4 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84C 타입이고요. 어, 요것도 팬트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84 타입치고는 현관에 이렇게 수납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 그리고 침실에 어 안방에 얘는 드레스룸이 어디 갔나요? 하나 둘셋방 하나 둘세개고요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네요 뭐예요? <웃음> 어, 84AB는 아까 드레스룸이 다 있죠 다 있는데 어 요거 84B 타입은 맛동풍이 다 됩니다 어 여기에 요문 열고 여름에 요 베란다 문 열고 요방문 이거 창문 열고 이러면 확막 바람 치거든요. 이렇게 확막 바람이 치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실만이 아니고 방도 이렇게 확막바람 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구조입니다. 이런 데는 요도 문 열고 다 일어놓으면 다 바람 이 이렇게 다 통해요. 84AB는 부산에 어느 그 아파트 평면도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실제 모델하우스가 보면 자재도 굉장히 잘 써놨습니다. 어 굉장히 괜찮고요. 근데 여기 이제 대연 사구역 어 재개발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터는 학교가 어디냐면 석포초등이에요. 석포초등. 어, 석포초등학교가 대연 8구역 건너편에 있어요 석포초등이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가 약간 먼게 조금은 아쉬워요 근데 그거는 아마 어, 입주때 입주민들이 어, 다들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뭐 셔틀을 운영을 하든지 다할 겁니다 그런 거를 해내는 게또 입주민들의 파워고요 어, 초등학교는 조금은 어, 아직 미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학교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그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대연중학교가 여기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초등이 석포초를 배송받다 보니까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데로또 이렇게 배송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석포여중, 간만중이 배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연중학교가 단배랑 하나 사이에 있는데, 대연중도 같이 배송이 되는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주력으로 배치되는 거는 간만중, 석포여중, 초등은 석포초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전철은 어, 역세권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학교는 어,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음, 그 석포 초등이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 요 건너편이 여름에 있어요. 요 점에. 다여름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가까운 자리는 아니에요. 어, 오늘 이렇게 어, 대연, 그러지오클라센터 대연 4구역 재개발 지역을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7월 30일까지 이렇게 일반 분양을 하는 여기랑 그제 레이 카운티랑 두 군데 말고는 이제는 다 소유권 등기를 쳐야지만이 그 거래를 할수 있도록 묶이게 됩니다. 나머지는 마지막 어찌 보면 남아있는 남구에 어, 일반 분양, 전매 6개월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그런 일반 분양 지역이에요. 아파트도 예쁘게 잘 지어놨고, 그래도 역세권에 1057세대, 어, 프리지오에서 단독 시공을 하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가점제로 이제 40%를 무주택자한테 배정을 하고, 점수별로, 그리고, 어, 이제 남아있는 60%는 아까 가점제 떨어진 분들과 또 이렇게 그런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어, 어 1주택 그 처분서약 하신 분 있죠 그런 분이 그 남아있는 집들을 가져갑니다 어 그래서 그냥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져올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냥 2주택 이상이신 분은 그냥 경쟁률만 또 잔뜩 높여가지고 부산 조정지역 묶일까 걱정됩니다 <웃음> 무주택자분들이 좀 많이 넣으시고 활용하시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 당첨이 되시면 이거는 어, 주택수의 분양권 상태는 양도할 때 카운트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내집 마련의 그런 기회이거든요. 어, 꼭 청량하시고 당첨되시는 그런 행운을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초롱부동산은요. 대연 4구역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아까 목골역이 대연 4구역에서 가까운 지역은 6분거리라고 했죠 초롱부동산은 그 목골역 4번 출구에 딱 올라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부산 전지역 재개발도 전문 부동산이니까 어, 뭐 주택수 관련 뭐 이런거 저런거 종합해서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 뭐차 한잔하러 오시고 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